안녕하세요. 재수자를 위한 특화지원사업에 대해 강의해드릴 이정욱입니다. 재수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이고 두번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취업교육과 창업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창업교육의 비중을 많이 높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각 교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창업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교정시설 내 자체 창업교육입니다. 그럼 이세 종류의 창업특화교육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1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이고요. 오전, 오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가정신교육, 창업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수립방법, 아이템 선정과 점포 운영 노하우, CS진단과 고객 분석, 생애 재설계, 창업 세무, 창업 성공과 실패 사례, SNS 마케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각각의 콘텐츠의 개별적인 주요 내용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 교육은 기업가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 그리고 역량 등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태도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기업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역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경영관리 능력, 자금 확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업트렌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하고 각각의 변화에 따르는 유망 업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한 번의 유행으로 끝날 업종과 전통 산업으로 안창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적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업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의 내용으로는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과 린 캔버스 모델의 관한 각각의 설명과 장단점을 살펴보므로써 기업이 생산해 낸 상품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하고 수입구조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선정 방법은 최근 창업 트렌드의 이해와 창업 아이템 선정 시 자기 분석을 통해 자신과 맞는 업종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종, 자기 자본에 만든 업종을 택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선정 시 시장성과 고객의 수용성,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CS 진단 및 고객 분석은 디스크 성과역 유형 검사의 실시와 해석으로 고객 유형을 분류하고 고객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고객을 응대하여 고객 만족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객 분석은 곧 기업이 지속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강좌를 통하여 고객 관계와 고객 확장 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생애 재설계 과목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는 직업인들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변화에 맞는 대응을 할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를 제시함으로써 생애 진로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나침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세모회계는 사업자의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과 원천징수인 4대 보험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또한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사업자에 관해 과세 기준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제 매입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납세 방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의 성공 사례입니다. 에어비앤비, 슈퍼잼 등의 성공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고객 공략의 승부수를 던졌는지 어떤 분야에 집중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BC 모델을 통하여 생산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데 이는 기회를 포착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SNS 마케팅 과목은 기존 미디어에서 SNS 매체 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옴니채널 등 SNS 중심의 소비 형태를 집중 조명합니다. 또한 고객의 구매 행동의 변화에 따르는 SNS 마케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SNS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예컨대 블로그 활용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용법 커뮤니티 중에서는 포털 카페 등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SNS 선정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창업교육은 연간 10회로 진행됩니다. 두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창업교육이 실시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 회기당 5회의 창업교육이 실시되며 회기당 진행되는 창업교육의 내용은 회기별로 다른 내용으로 실시됩니다. 내용으로는 자영업 트렌드, 전략적 사고기법, 고객 만족 경영기법, 아이템 선정기법, 창업법률, 창업세무, 상권분석 및 입지조사, 창업지원제도 활용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 등이 있습니다. 가급적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했던 내용과 겹치지 않는 창업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사고기법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술과 전략의 차이와 자기 분석을 통한 자신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의 선정 시대의 트렌드와 산업의 변화에 맞는 업종 분석 방법 이를 매칭하여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경영 기법입니다.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분류, 내부 고객 만족 방법을 통한 외부 고객 관계법, 고객의 남녀 간의 구매 특성을 고려한 성별 분류, 노년층, 성년층, 청소년층, 어린이층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연령별 분류, 21세기형 고객만족현상, 고객유형별 만족방법, 인간의 욕구의 이해와 그를 만족시키는 경영기법, 고객접점관리, 키맨고객 및 충성고객관리법, 불만고객관리법 등입니다. 다음은 창업법률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표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울러 부정경쟁 방지법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임대료 계산법과 임대료 인상, 묵시적 갱신과 권리금의 보호, 수선의무, 전대차상의 주의사항, 용도변경 등을 다루고 있으며 상표권의 기초와 상표의 의미를 안내합니다. 상표의 등록, 상표의 침해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팁으로는 부정경제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영업양수도 유의사항, 옥외 광고법과 근로기준법의 일부사항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세무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좌 개설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홈택스 가입 및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그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작성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이와 더불어 절세 전략 중에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 분석 및 입지 분석입니다. 상권 분석을 위해서는 상권의 의의, 상권의 중요성, 상권의 범위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권 규정 요인과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상권의 유형에는 글린 상권, 지구형 상권, 번화가 중심 상권, 목적형과 비목적형 상권이 있으며 경쟁 정도에 따르는 상권 분류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입지는 상권과는 다르게 점포가 어디에 있는지 또 편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것들을 다루는 기법입니다. 인터체인지 입지, 도시와 도시간의 입지, 방사 입지, 역세권과 대형 할인점 입점, 오피스 내 입지, 전문점이 모여있는 시너지 입지, 스타벅스 입지권, 맥도날드 입지권, 파리바게트 입지 분석 등을 다룹니다. 그 외에 입지 조건 분석 방법,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의 구별, A급 점포 판별법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교육은 창업 지원 제도의 활용 전략입니다. 창업의 개념과 창업의 유형, 창업의 기본 요소와 창업의 기본 절차 등을 학습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점과 이에 따르는 창업지원자금 조달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금계획서 작성법과 자금운영방법 및 단계별 창업지원제도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제도의 종류와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학습할 수 있으며 지원금과 투자금 대출 제도의 활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몰 활용 방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장점과 단점 쇼핑몰 창업의 단계별 내용 쇼핑몰 아이템 선정 방법과 활용 타겟에 맞는 수요조사 방법, 온라인 마켓의 종류와 특징, 쇼핑몰별 수수료, 경쟁력 있는 아이템 발굴에 필요한 기술, 쇼핑몰 창업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창업지원제도의 대상 및 절차 그리고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지원제도의 목적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성공 창업과 경제적 독립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제도 대상자로는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자격증 취득 후 활용하려 하거나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자, 창업지원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자립 의지가 뚜렷하고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 본인 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한 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자가 아닌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재 업종 외 업종 창업 희망자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제도의 서비스 제공 흐름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준비서류를 지참하시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수영및 출서증명서 또는 기관의 의뢰, 의뢰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집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서류 확인 후 1차 상담이 진행됩니다. 1차 상담에는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창업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 등을 의미합니다. 1차 상담 후에는 2차 상담 및 보호신청이 들어갑니다. 2차 상담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호신청 및 자립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상담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창업지원심사회를 개최하게 되며 여기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창업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창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권장기간은 30일이며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자금배정 일정에 따릅니다. 창업지원금을 주는 심사주체는 창업지원심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으로는 창업지원전문기관의 지원 및 기업인 등을 외부인사로 초빙하여 진행합니다. 지원제도 심사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 대상자 계약 해제 및 해지, 기간 만료자의 기간 연장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창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서의 약정 체결 및 본인 부담금의 납입의 순서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창업지원금 약정 체결, 즉 임차보증금 지원 및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약정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임차보증금의 50% 이상은 지원받는 대상자 본인이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임차료가 없는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20% 이상을 본인이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약정체결로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입금시부터 해당 약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절차로는 임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및재소전 화해 계약 체결을 합니다. 주요 약정 및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공단, 선정자 등 임대차 계약 체결, 관할 법원 출두 재소 전 화해 신청 해지 및 퇴거 사유 발생 시 조속 해결 여기서 재소 전 화해라는 것은 소송 진행 시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전에 어디까지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계약입니다. 재소 전 화해라는 것이 다소 임차를 하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사전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미리 사전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재소전 화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창업 지원 진행 및 관리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관리 내용으로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의 관리, 지원금, 이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창업지원제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신청을 받습니다. 만료 6개월 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 임대료, 관리비를 연체했을 때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지원해제 및 해지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창업지원이 게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지원 물건 전대 및 고의손계를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월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재범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대상자 사망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퇴거 및 종료 과정을 거칩니다. 계약 해제 및 해지 시에는 즉시 퇴거하게 되며 임대보증금 일시 해수 후 정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때 건물 퇴거에 따른 임대차상의 원상회복 의무를 준수합니다. 특화지원사업의 마지막은 교정시설 내 창업교육입니다. 교정시설 내 자체 창업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연 2회를 실시하는 단기 속성 교육입니다. 창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루 5시간씩 진행하여 완료합니다. 주로 창업의 이해, 창업의 트렌드, 창업준비 절차 및 창업 노하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교정시설 출소 2개월 정도 전후에 있는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필수 창업교육의 주요 내용만을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또한 한 회기당 창업의 필수 노하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제도, 창업 트렌드, 창업 아이템 선정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창업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교정시설 내 자체 창업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공창업의 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내에는 창업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이 K-스타트업이에요 이 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상공인 창업이나 점포창업을 했을 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K-스타트업 페이지에서는 요 창업지원제도의 공간, 시설, 교육사항, 그리고 지원제도의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꼭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재소자의 경우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나 해당 교정시설 내 취창업지원교도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각 교정시설 내에는 취창업전문 민간 교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노무사 취업전문가, 창업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시설 안에 취창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어, 특화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제도는 제일 먼저 공공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곳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K-스타트업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1차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단계별로 예비창업 패키지, 총기 창업패키지, 창업 도약패키지, 창업 도약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제도약패키지등 촘촘하게 또한 세세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을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요. 또 대학 내에서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창업 허브, 지자체별 창업 지원 시설, 대학의 창업 지원 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존 등그 종류와 숫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활용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업이 궁금하시다면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부서, 시군구에 지자체별 지원부서가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부서 1357로 전화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